일체생명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광명진원 다 같이 세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진원 <목소리> <목소리> 오마모카 바이로차 나마무드라 많이 파지마아지바라 부라바들 타야 오마모카 바이로차 나마무드라 많니받드마 지바라 부라하마들터여 마목하 다이로 찬아마모들라많니받드마 지바라 부라하마들터여 음. 백중영과 천도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백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세세히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백중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역시 더불어서 덧붙여서 백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중우람분절 그러는데 백중우람분절은 아시다시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 돌아가신 분들을 천도하는 날 다시 뒤집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천도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중의 의미는 무엇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저번 시간까지도 백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덧붙여서 더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중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교의 핵심 포인트 에키스 어 팔만장경을 앞으로 뒤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다 깨서 어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인가와 윤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업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과와 윤회를 말씀하고 계시고 아또 우리 중생은 인과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과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수행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과 윤회를 벗어나는 대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 윤회를 얘기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참 안타깝게도 한국 불자들이 소위 윤회를 믿지 않고 내 생을 믿지 않고 라고 하는 뭐 죽으면 끝나는 것이 다음 생이 뭐가 있는가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죽이면 살고 또 적당히 살고 그냥 또 그냥 복받 구복, 어? 현세 구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절에 오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세워봤더니 에에 가먹었네. 몇명이나 되는지. 응,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 당시 불교가 그태동 불교가 시작한 어떤 계기도 꺼주세요 그것을 예 네. 그래요 불교가 조금 덥더라도 참아주세요 한 (20분이면) 끝나니까 참아줘요 그냥 끄세요 끄었나어 그래 좀 참을 줄 알아야 돼 제가 녹색연합의 상임대표고 또 이제 말로만 입으로만 그냥 뭐 환경 기후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좀 참자 라고 내가 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 스님들이 환경에 제일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다. 어. 샴푸 안 쓰고 린스도 안 쓰고 헤어드라이기도 필요 없고 어또 이제 옷도 그냥 한두벌이면 되고 사을 일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벌 내지 세벌까지 되고 어 그냥 이제 그렇게 산다. 또 어, 이때면 방구 껴가지고 가스가 온 지구를 덮고 있대잖아요. 소가. 근데 그래서 그렇게 소가 많은 개체수가 많은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체 소고기를 잘 드시고 돼지고기를 잘 드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스님들처럼 살면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조금 덥더라도 참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네 우리 그냥 여관 스님도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안 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 스님 네들이 지금 나만 몰래 좀 틀어요. 나만 이제 저 스님 저 저기, 그 저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 손님 오면은 너무 더우면 그럴까봐 이제 그 손님들 때문에 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좀 참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아, 인과 윤회 얘기를 했는데 인과 윤회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가 태동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브라만교에 대한 에~ 여기에 대한 그~ 이제 반발 아, 브라만교가 이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브라만교는 여러분들이 뭐다아시겠습니다마는 계급주의라던가, 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또 숙명이나 운명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또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 거대 종교, 그 시대를 지배했던 종교가, 에, 이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신흥 종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신흥 종교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여섯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육사, 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대학에서 주구장창 들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여섯 부류의 외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섯 부류의 사상과 종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섯 부류의 외도 사상과 종교가들을 보면은 그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인과를 믿지 않고 유물론적 사고를 하는 그런 불라나나뭐 이집타나. 이러한 그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뭐 인과가 있냐 윤회가 있냐 이생만잘 그냥 어떻게 재밌게 살고 어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그러한 종교 집단 사상가 집단이 이미 있었다 이건 뭐 얘기냐면 브라만교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겁니다. 응?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유물론적 사고나 내세를 부정하는 것이나 보면은 오늘날 지구상의 그 사상이나 문화나 생활 양식을 지배하는 것은 유물론적 사고잖아요.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고 다시 또 얘기하면 이것을 논파해서 어, 이제 에, 그 세를 확장해 나가는 어, 그리고 오늘날까지 에, 3대 종교를 자리 잡은 종교가 불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은 에, 뭡니까? 유물로적 사고를 논파하고 섰다라고 해도 강원이 아니에요. 또 육사 외도 중에는 모든 게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신의 뜻이라는 것은 자기 자유로지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캐세라세라. 반대로 우리가 살아도, 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내 의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뜻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사고를 내세운 사상가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어, 레던가 육신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논파하고, 어, 성립된 게 불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 기도, 기독교를 쫓고 또 유물론을 쫓고 하는 것들 다 맞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고행주의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자이나교는 인도에서 어 이제 부처님 당시에 육사 외도로 어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정해 한그 종교인데 그런데 에, 그 자이나교가 오늘날에는 인도에서 불교보다 세력이 훨씬 더 크고 그. 이를테면은 자이나교도들이 이~ 인도에서 경제적인 세력으로는 상당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어~ 그~ 저기 자이나교도는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교보다 많아요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꽉 잡고 있어서 마치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를테면은 유대교인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꽉 잡고 좌지 우지 우지 좌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오늘날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데 육사 외도로 부처님께서 이건 외도다 사도다라고 이제 단정한 겁니다. 그 이유는 자이나교는 불교하고 아주 비슷한데 그런 핵심적으로 분명히 달라요. 자인화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본래는 아주 맑고 깨끗한 존재였다. 자유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은 어,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들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윤회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들으면 은 불교하고 쌤쌤 싱크로율을 한 10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 그렇기 때문에 자인화교는 여기서 전제된 건 영혼이 있다라는 걸 전제해요 거기는. 있다. 불교는 뭐라? 불교는 인연생 인연멸 조건생 조건멸 에, 고유한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고유한 영원한 존재는 있다 없다 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없다라는 거 완전히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유한 동일한 영원한 존재는 없다 이 전제된 것이 있어요. 색이 없다, 이렇게 하면 말은, 그럼, 틀려. 틀려.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틀려. 그렇게 하면, 색을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에, 최상의 상을 부정하고, 지금의 나를 부정하면, 안돼야안돼야 고정된 나, 영원한 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인연생, 이연멸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에, 없다를 전제로 해요. 어, 근데, 자이나 교는 있다를 전제로 해요. 아, 청정한 영혼의 존재가 있고,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거, 이게 물들어서 그렇다. 욕망에서 물들었다. 그래가지고 욕망을 걷어내면은 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아, 업을 걷어내면 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어, 그 걷어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철저한 무소유, 철저한 고행이에요. 아, 무소유는 어느 정도로 무소유냐면은 걷기의 성집자들은 이를테면은. <웃음> 잘나나 못나나 등발이 좋으나 안좋으나 배가 나왔나 직수팩이나 키가 크나 작나 젊으나 늙거나 전부 홀라당 벗고 다녀야 돼요. 홀라당 벗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내밀고 보여줘야 돼요. 응. 우리 신자들이 자인학교로 개종할 분위기네. 얼굴 보니까 훅 내밀고 다녀 그래요. 그러니까 무소유, 철저하게 에그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옷도 걸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뭐냐, 철저하게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때면 삭발을 하잖아요. 삭발을 하는데 이 머리 안에는 이도 살고 석회도 살고 뭐 이제 미생명체가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발하면서 이걸 죽일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몸에 있는 털은 전부 깎는 게 아니라 뽑아요 이렇게. 귀를칠질리면서 뽑아요 응. 그래요 하루 한끼 앉아서 또 먹지 않고 서서도 이렇게 빌어서 먹는데 하루 한끼그 안에 날파리가 들어가면 그날 하루는 굶어야 돼 그러니까 자인 학교를 믿으면 좋은 게 있어요 에... 구경을 원없이 할수 있어요 또 자인 학교들도 그렇게 따르니까 채식을 드시고 뭐한 끼를 먹고 하니까 네 다이어트가 절로 돼요 그러니까 자연학교를 믿으면 장점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연학교는 극단적 수행주의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주 극단적 수행주의라는 것이 고통을 극단적으로 느낀다 이런 차원에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러면은 앉거나 어~ 앉거나 이를테면 서거나 걷거나 할때 거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미생물들을 밟고 죽일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렇게 아무리 빨가벗고 길을 갈때 빗자루를 쓸고 다니고 뭐 박지 않게 한다고 해가지고 생명을 안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거 모순인데 극단적으로 현상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살생을 완전히 안 하면은 그 윤회에서 벗어난다. 청정한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아 라고 하는 아트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순이다라고 해서 논파를 하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다 어, 2500년 전에 논파됐던 사상이고 종교들인데 오늘날까지 그걸 가지고 인과를 안 믿고 윤회를 안 믿고 신에 의해 절대적으로 맹종하고 갔다가 그냥 아버지 누구를 찾아 쌓고 갖다 바치기만 하고 막 응? 받친다니까 좀 부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웃음>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한 것들 또 극단적 수행주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파된지는 오래됐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한 사상을 정확히 분명히 알고 닦고닦고 닦고, 갈고 갈고 해서 대해탈을 예,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게 완벽한 아, 앞으로나 치로나 옆으로나 외로나 아래로나 과거나 현재나 빛나나일제중세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철학이고 완벽한 과학이고 완벽한 종교 어 일리를 구제할 수 있는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이 종교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믿고 수행하고 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육사회들을 잠깐 언급했고요. 그러면 불교는 인과와 윤회란 측면에서 우리가 백중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래요 이를 인과윤회라는 것은 자 인과, 인과야 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결과는 다시 원이 되어서 결과를 낳고 결과는 다시 원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인과, 인과, 인과, 인과 언제 끝날까? 응? 언제 끝나? 안 끝나지요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과 사, 어, 삶과 죽음은 동시적인 것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다음 생까지 다음 생에 에 삶을 누리는 생명까지도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구제하고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존재들도 구제해야 된다. 지옥이든 악이든 죽생이든 수라든 삼천대천 세계에 어떤 생명체도 다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라는 것은 좀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중중무진이라 시공간이 다 얽히고 얽혀가지고 하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서 현재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과거가 이 안에 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느냐? 현재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지 않으니 삼천대전 어, 세계의 생명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 이렇게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나를 구하려고 든 중생을 구해야 돼. 요 중생을 구하려고 든 나를 구해야 되고 지금의 나를 자살려고 한다면은 내 생에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도하고 구제하고 이게 돼야만이 나 또한 천도되고 구제된다. 라고 하는 이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첫째 첫째 의미는 중생 무변서원도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라고 하는 큰 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가와 윤회 아시겠어요? 응, 그런 거예요. 단절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영가가 처은 거뒀고,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고, 어, 이제 육신은 썩어 문드러졌고 그러니까 끝났어. 나하고 단절됐어. 내 추억 안에 있어 라고 하지만 은 그것은 중생이 표피적으로만 생각하는, 눈, 코, 입, 귀로만 어,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만 어, 그, 그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 안에서 예, 예,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백중연과 천도의 의미는 시공간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있고 끝나는 것은 없고 변하는 것만 있으니 나와 관계는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는 것이니 소위 영가를 천도하는 것 이것은 내생에 간 양반이라도 어떤 형태 있다 하더라도 서로 그것이 지옥에 있어서 접근이 불가하더라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접근이 불가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목련경이나 경전 읽어보면은 목련 존재도 접근이 불가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그냥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간절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어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일태면 접근 불가한 지옥을 그 소위 최초로 처음으로 접근하게끔 했다 그 방법은 부처님의 가사와 아이 이 소위 석장 부처님의 지팡이를 빌려줘서 이제 지옥을 들어가게 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접근이 불가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체, 원체 죄가 많으면 면회 금지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접근 불가를 최초로 목련이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접근했다. 면회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면회를 하고 보니까 참으로 눈뜨고는 못 보겠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들어주면 꼭 다음에 또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응? 그목련이 면회만 부탁했는데 그 안타까워서 면회를 이렇게 하게 해줬는데 그 이제 해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에 사는 모습이 그 그게 본인 마음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다 쫓아가가지고 또 한번 부탁을 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이제 백 중에, 에, 소위 이제 백까지 하는데 만 가지의 다양, 한 다종의 음식들을 공양함으로써 천도가 된다. 이, 이, 이 의미는 상당히 커요. 이 의미는 이렇게 그냥 무슨 음식만 올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상당히 의미가 커요.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아, 다시 얘기한다면은, 시공을 뛰어넘어서 일체 중생 첫, 땅끝까지 뭐라?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는 것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의 사상이잖아요. 불교는 뭐냐면 은 땅끝이 아니요 우주 삼천 대천 세계의 지옥까지 부처님 말씀을 전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신랑한테도 안전해. 자식한테도 안전해. 친구한테도 안전해. <웃음> 이게 이제 불교가 됐는데 에, 그것은 오해해요. 불교의 보살 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원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불교의 목표예요. 그러기 때문에 땅 끝이 아니에요. 지옥 끝까지도 중생을 구제하겠다 라고 하는 터지독한 종교가 불교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각해서는 안 돼요. 음. 자 그런 것이고 하나의 의미는 이제 그래서 땅 끝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 지옥끝까지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배어있는 그 것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지장부살님이에요 지옥끝까지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 지옥끝까지 가서 에 이제 구제를 에 하는 분에 이분이 그래서 이제. 육환장. 육환장이 여기 지금 이 석장인데 이게 지팡이. 석장. 이게 지팡이 장자예요. 석장인데 우에 고리가 여섯 개 있어요. 고리가 여섯 개가 뭐냐면은 이 윤회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윤회하는 세계는 여섯 개의 세계가 있는데 지옥아중 축성스레 인간다 청성낙이 있다. 내가 이 중생들을 전부 구제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육환장 그래요. 어 그러니까 무슨 뭐 멋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지장보살림을 열심히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가 아니고 지옥 끝까지 악의 끝까지 축생 미물까지도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을 가진 종교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은 개똥이라. 에이, 또 죄송하다 아니 자꾸 해야 돼 왜냐하면 잘못은 별수 없으니까 자꾸 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응응 응? 전법은 지리나 전법이야 그래야 아예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 이것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에~ 이제 보면은. 우란분제일 1 0 중에 보면 은요 우리가 어머님, 목련존자가 어머님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 그날을 기해서 지옥문이 열려서 일체 지옥중생들이 다 구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특별사면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사면, 대통령이, 뭐, 경사스러운 날에 특별 사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 짓는 사람들이 다 경감돼서, 어, 특별 사면, 그 사람이 크게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런 데도 특별 사면을 한단 말이 되고, 그런 것처럼, 에, 그, 청제부인, 어머님이 구제되면서 동시에 다른 지옥 중생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구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에,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의식을 보면 은 동아시아권에서는 전부 부모님을 부모님이나 을부모님 조상을 음 소위 혈족관계 부모님이나 조상을 위해서만 에 소위 제사를 지내고 영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이웃집 남자도 제사 지내? 그건, 그건 이상한 거야. 제사 지내는데 괜히 어느 날 챙겨놓고 어? 누구도 식구들도 모르는 남자 제사를 지낸다고 이상한 거예요. 응. 자 그런 거 그런 거예 그러니까 혈족 관계 조상들을 위해서만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그 내생도 없다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윤회도 없고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윤회를 다 믿는다 대한 70% 믿는다 대또그 묘한 거예요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안 믿어요. 또 윤회를 통계상으로 보면. 아, 묘해. 아, 희한한 세상. 말법이요. 전도요. 전도. 뒤집어졌어. 전부.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청제부인만 구제돼야 되는데 일체중생을 구제했다고 라 하는 건뭔 의미냐면 은 우리가 에, 그날만큼은 나와 인연 있는 그 조상 늘만을 위한 기도고 그들만을 위한 구제의식이 아니고 누구나 누구나 인연이 있건 인연이 없건 누구나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날 구제해야 되는 날 이게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큰 것인데 예를 들다면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불교가 지금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이를테면 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가를 위한다는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가를 위한 것들도 전부 조상이고 심지어 예를 든다면 영가를 위한 것도 아, 장가가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제사도 안지네 그래요? 또 무슨 낙태나 아니면 은 유산대 내기 이거 제사 안지네 어? 그래요, 어. 또 객사잖아요. 하 객사, 객사하면요, 그 객사한 양반 집으로 들어지도 않았어 옛날에는, 죄다도 안 지냈다고. 어. 지금도 그런 저희가 남아 있어요. 그, 그 동아시아권의 베트남 같은 경우도 객사하면 집으로 못들여요 절에서 지낸다고. 어. 그러니까 이테면 절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소위 그들이라고 일를테면 어려서 갔거나 어, 이를테면 뱃속에서 갔거나 아니면 또뭐 객사를 했거나 어, 이런 존재들도 하니 더 많으면 많아지 덜하지 않잖아요. 어, 이런 존재들까지도 또 더불어서 진 인연 있는 중생 또더 넓게는 인연 없는 중생까지도 몽창 때거지로 응? 어, 어, 너나 할것 없이 불뚝정 다수 그러한 존재들을 전부 같이 천도하는 날이 이 백중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 네. 어. 그러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우리 인간이 그, 아집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자식, 그리고 내 자식이 공부잘하면 기분이 좋은데, 남의 자식공부잘하면 배가 아프고, 어? 이를 테면은, 친구가, 에, 아파트를 사면은, 어, 이제 배가 아픈데, 내가 사면은, 그냥, 그냥, 그날은, 에, 그날 그냥, 날아갈 듯이 기분 좋아가지고, 소고기를 그냥 댓글 사가지고, 앞으로 굽어 먹고, 뒤로 굽어 먹고, 어 이제 굽어 먹다가 지면은 지져도 먹고 예, 이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게 돼 있는 것이고 나와 남을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은 에, 그 중생심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중생심의 근원이라는 것은 구분한다는 건 갈등이 있는 것이 대립이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것이고 어, 뺏고 뺏기는 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 있으니까 고통이 따르사세요. 나가, 있으니 나가 있으니 반드시,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어, 근데 여기서 나 그럼 나죽으란 얘기냐 이거 아니에요? 어, 나가 있다라는 고유한 나가 있다라는 이, 이, 이, 이, 이것에 전제된 생각에서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영과 천도 백중제영가 천도를 하는 것은요 결국 나를 벗어나는 행이고 일체중생에게 복을 주는 행이고 일체중생을 구제해야만이 나 또한 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나 또한 미래가 있는 것이고 풍요가 있는 것이고 건강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백중 어느 종교를 다 탈탈 털어서도 이렇게 일체 유주 무주 인연 있는 중생이나 인연 없는 중생 뭐. 들을 대상으로 천도를 하, 하겠다 그리고 천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련의 부처님과 대등한 에, 어떤 레벨에서 왜냐하면 사대 명절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큰 의미 안에서 이 가치는 부처님의 4대 명절의 의미, 가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이 많은 영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천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날만큼은 좀 써야 돼. 좀 인심을 써야 돼. 인심을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인연 없는 중생이나 아주 그 인연의 고리가 끈끈하지 않는 그런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몇 조금이나 되겠어. 인생에 몇 조금이나 되겠어. 얼마나 되겠어. 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응? 그런데 일 년에 한 번만이라도 한 많은 영가, 응? 응. 엄마는 영가, 고통받는 영가. 응. 나, 내가 모르지만은 그런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성을 다하는 응. 그런 날. 이게 돼야만이 그 복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삶도 어, 다리단 열매 풍요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장애가 없는 열매 응? 성취가 있는 열매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네.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대통령이 나를 알겠어 아니 아는구나 참 응? 에?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도 나를 알겠냐고 하지만 그 대통령이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이 국민들을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을 한다고 한다면 은그복은 어, 그 국민에게 가지만 다시 또 어디로 간다 음. 대통령에 간다는 거요 대통령에게 그런 거요 그 양반이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5,300만 국민 이름을 다 알고 인연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심을 좀 크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몇 푼에 쪼잔하게 다라서 쪼잔하게 네. 몇푼 아끼지 말아라 네. 그 목소리는 작네 내가, 내가, 무서 땅무사 달라고 그래. 직물을 달라고 그래. 그냥 몇십만 원을 달라고 그래. 그것도 아니오! 난 이거, 지금, 이거 올리는지, 얼마 되는지도 몰라. 거짓말 아니오. 몰라. 내 부처님께 명석은 몰라. 그렇지만은, 내가 허다 못해, 육회 하나의 일체 유주무지 연가. 내지는, 음, 어? 그, 뭡니까. 음, 이면 잘못된 뱃속의 수자령 연가. 를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참으로 크다 라는 것 이고 어 불교사상은 그대로 탐폭탐 어서 신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같이 한번 합장을 하고 중생무병 이일체 삼계육도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때까지 기도와 정지는 멈추지 않을지니라나 맞춰되겠습니다.